안녕하세요. 저는 베러웨이 시스템즈의 공동청업자 박혜준입니다. 2009년 말 시골에서 한옥을 짓는 일과 유기농 농사 짓는 일을 돕던 저는 디스크 파열과 더불어 여러가지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시골 생활을 마무리 짓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영화 학원에서 강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강사 일을 하기 전 일주일 정도가 될줄 알았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히즈일이라는 업체에서 1 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베로웨이 시스템즈라는 신규 사업을 처음부터 오롯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업임 릴레이 세미나의 대상이 이제 막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창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들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제는 창업 관련 전문 채널도 많고 또 좋은 정보를 줄수 있는 매체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신규 업체를 공동 창업한 경험만 있는 제가 어설프게 창업의 전문가처럼 여러분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또설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30분 남짓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한 것이었죠. 고민의 끝에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창업의 비법 같은 내용이 아닌 베러웨이 시스템즈만의 방식으로 사업해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거칠 수는 있지만 가장 진정성 있고 또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진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로웨이 시스템즈는 2014년 창업해서 7년차에 접어든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양산업이라고 불리는 인쇄업종에 속해 있고 또 대부분의 취준생이나 창업자들에게는 듣보잡이거나 관심조차가 없는 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세계의 기관 투자사들로부터 총 5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고 또 2020년 6월에는 아기유니콘 40개 업체 중 유일한 인쇄업 분야의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일에 매년 50%에서 100%에 달하는 매출 성장을 기록해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패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면 창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실패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창업은 고통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관건은 그 실패가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과정 속에서 맞닥뜨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그 작은 실패를 통한 정신적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찾고 또 시스템화 시스템화해 나가는 것의 반복을 통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축적해. 축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uccess consists of going from failure to failure without loss of enthusiasm. 저 유명한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성공은 실패 없음이 아니라 실패에서 다음 실패로 열정을 잃지 않고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베로웨이 시스템즈가 지난 7년간 걸어온 과정도 좌절하거나 정체되지 않고 열정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여온 여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패의 예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700대가 넘는 장비 가운데 초창기에 도입한 10억에 가까운 레이저 커팅 장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출발점이 된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이 장비는 한암에 있는 창고에 수출 포장된 채로 잠자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야심차게 도입해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하이콘은 하이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비는 매출을 천만 원도 만들지 못한 채 결국 창고 속에서 저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레이저 가공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로 신호하라라는 장비와 또 트로텍이라는 장비 그리고 준대의 레이저 모듈 등 새로운 레이저 장비들을 도입했고 현재는 이 장비들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이콘 도입이라는 실패에서 머물러 레이저 가공 서비스를 포기했다면 현재 다양한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실패와 또한 그 실패를 극복해 나간 저희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영원한 사업 모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업 당시 인쇄업계에서 저희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인쇄의 인자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비싼 장비를 쓰러져가는 창고 같은 공장에 넣어두고 고객도 없는데 무, 무모하게 사업한다는 비웃음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저희들이 구매한 아시아 최초, 또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고가의 장비들을 보러 업계의 메이저 플레이어인, 플레이어 회사의 사장님들이 찾아와서 견학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무모한 젊은 사람들의 족보 없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 비웃음 섞인 우려와 조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시장이 없었던 이단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던 시스템과 서비스의 방향성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시스템을 업계에 알리고, 알리고 더 많은 업체들이 저희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희와 같이 사업하면 무엇이 좋은지를 알리는 설명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전통적인 업계에서의 사업 모델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팅 이후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수요는 적다, 그런 모델은 본 적이 없다 그다지 돈이 될것 같지 않다 우리의 사업 모델과는 맞지 않다는 등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스스로 정말 괜찮은 모델이어서 다른 업체들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5천만원에 판매를 시도했던 스티커 제작 솔루션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솔루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티커 제품들은 현재 매달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메인 매출 아이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인쇄 방식으로는 인쇄 인쇄 방식으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업계에서 배로웨이를 바라보면 무모하다 못해 무식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상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인쇄물의 주 수요층이 아니었던 10대, 20대 고객들이 몰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부터 제작할 경우 시장에서 책정 책정되는 단가가 매우 높았었는데 저희는 디지털의 장점을 더 많은 고객들이 접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반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마련한 것도 어리석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 장비와 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더 이상 과거의 사업 모델이 시장의 대세가 될수 없다는 저희만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였고 저희의 이런 방식은 인쇄업계의 오래된 사업 모델에 서서히 금을 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대박 아이템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점점 세분화되어 가고 있고 시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선택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박 아이템을 찾으려는 시도는 잔디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이 무모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또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뭘 잘하는지를 살피고 그것이 실제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서비스를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선택받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모기업인 히즈일은 음, 나이키 리테일 마케팅 전문 업체입니다. 인쇄 공정과는 다른 실사 출력 업무이긴 하지만 디자인, 출력, 제작, 시공, 철거의 전 과정 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수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방위적으로 소싱해왔던 전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매장의 작은 사이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형 조형물 제작까지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실공하기 위해서 갈고 닦아왔던 저희의 많은 경험과 또한 데이터 처리 기술들은 우리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인쇄에 대한 배경이 전무한 것 같아 보이는 저희가 인쇄업계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데에는 히즈일이 그동안 갈고 닦았으며 지새운 수많은 밤들 속에서 다듬어져 오고 또한 훈련되어 좋은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시장에 우리만이 줄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인쇄업체에서 평생을 몸담아 오셨던 다른 업체들이 출시하지 않았던, 또한 출시할 수 없는 많은 제품들을 출시하는 힘도 히즈일의 경험을 통해서 나이키에서 요구하는 5만 가지 잡다한 제품들을 제작하던 경험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품들을 출시하다 보니 이제 300여 가지가 넘는 제품들이 넘쳐나는 제품 부자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잘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제품이 잘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출시한 제품들이 이 넓은 시장에서 다양한 고객들의 다양한 필요에 반응하며 고객층을 점점 두텁게 해나가면서 저희들의 예측과 다른 시간에 다른 매출의 기록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서 보시는 폴라팩이 어, 좋은 예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폴라팩이라는 제품을 출시한 것은 4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라팩은 19년 말까지는 매출에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하는 수많은 마이너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폴꾸라는 용어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폴라팩 꾸미기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어, 고객들 사이에서 이 폴크가 유행하기 시작하더니 폴라팩의 주문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서 폴라팩을 꾸미는 데 필요한 소형 스티커의 주문량도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고객들에게 더더욱 사랑받는 제품이 되더니 이제는 매출 탑10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등극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박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시도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과 아이디어들을 결합해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또 다음 제품 기획으로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선택을 받는 제품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계획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업에 무작정 뛰어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계획이 다 세워진 후에는 시장 상황은 또다시 다르게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과 방향성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과 회사 내부의 수많은 변화들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청업가이자 현재 베로웨이 시스템즈와 히즈윌의 대표인 양평 대표와 저는 그런 면에서 매우 다릅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평 대표는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즉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변화무성한 성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와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가 사업하는 방식을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도 한일 관계도 자연재해와 같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화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이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특별한 능력은 있지 않을 겁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업무를 수립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급변하는 내 외부의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항해해 나가는 건 역시 창업가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베러웨이 시스템즈는 2014년 사업자 등록을 할 당시에는 영어 사업이 주된 사업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우리만의 경험을 보다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디지털 장비와의 우연한 만남이 베러웨이의 힘을 레드 프린팅이라는 인쇄 브랜드에 집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HP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연히 접하게 된 디지털 레이저 커팅 장비와 또한 특수 후가공 장비를 보고 디지털 후가공 전문 회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장비 계약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인쇄 이후의 제작 과정을 부르는 후가공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후가공에 필요한 장비들을 속속들이 도입했고 곧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후가공의 경험이 없는 신생 업체에 후가공만 의뢰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가공만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디지털 인쇄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미 퍼진에 있는 업체들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개부터 제작하고도 마진이 남을 수 있도록 내부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을 위해 개발팀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이키와의 거래를 통해 충분히 훈련되어진 실사출력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서비스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또한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일본으로의 확장을 꾀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포토 관련 앨범 사업부와 대량 생산을 전담할 수 있는 옵셋 사업부를 인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쇄 및 실사출력을 넘어선 다양한 제품들, 어, 예를 들어 슬리퍼라든지 또한 아크릴 제품, 스툴 등도 런칭해서 우리가 잘하는, 한개부터 제작 가능한 커스텀 주문 환경을 더더욱 넓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베로웨이 시스템스의 모습은 2014년 영어학원을 위해 사업자를 등록할 때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업 초창기에 계획했던 후가공 전문회사의 그림과도 매우 다릅니다. 2014년에 현재 회사의 계획을 누군가가 그려서 보여줬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무런 감도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영어학원의 틀 안에서 아니면 후가공 전문회사의 틀 안에서의 계획이 되었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의 변화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창업하신 분들에게 있어 사람이라는 화두는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스펙터클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업 준비 단계나 초기에 함께하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는 함께 밤을 새서 일을 해도 즐겁고 또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전투적으로 그 업무에 일할 수, 임할 수 있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팀들을 만들며 문제도 늘어나게 됩니다. 완벽한 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완벽한 사람, 완벽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업은 결코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채용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또 촘촘하게 걸러낸다고 해도 마음에 이마음 드는 사람만 추려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의 부족에서 오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베로웨이 시스템스는 그동안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채용하는 것이 인사의 주 원칙이 아닌 베로웨이만의 채용의 원칙을 가지고 인원들을 충원해 왔습니다 어, 저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그 제공된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30명 40명이던 시절과 지금처럼 3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회사에서 그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꼼꼼히 챙기고 그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사람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완벽한 팀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팀을 해체해버리고 또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존재 이유가 해체가 아닌 이상은 인내와 포용을 통해 사람들을 참고 관찰하고 진심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또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회사가 될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 과정을 거치며 회사도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회사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늘어난 인원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또한 완벽하지 않고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산, 디자인, 개발, CS, 해외사업, 포장, QC, 영업, SCM 등 다양한 부서에서 20대 초반부터 7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대가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지고 근무하는 페러웨이 시스템스에 완벽한 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더 나은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은 존재합니다. 먼저 솔선하면서 사람들을 배려하는 팀장이 있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가져오는 업무 효율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회사의 어느 부서에서나 결국은 혼자서 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일이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어 궁극적으로 고객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직원이 많을수록 조금 더 완벽한 팀에 가까워 가가게까워갈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에게도 사람은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 후 여유로운 자금 사정이 생기기까지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매우 상당히 또 전혀 다르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경고입니다 50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아기 유니콘에 선정되기도 했고, 매년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로웨이 시스템즈는 현재 적자입니다. 아직 BEP를 넘지 못했고, 더 많은 매출을 하지 못하면 현상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자금적인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베로웨이모 회사였던 히즈일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좋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로웨이 시스템즈라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 장비, 인원, 서비스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금을 긁어모아왔습니다. 모, 모 회사인 히즈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했고요. 또한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래처들로부터도 저희들이 투 어, 대여를 받거나 또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기관 투자사로부터의 투자 유치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계속 마련해 왔습니다 어, 최근 투자사와의 미팅에서 투자 전문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치 증기기관차가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석탄을 쏟아붓듯이 계속해서 자금을 들이부어야 한다 투자업계에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불쏘시개처럼 태워야 한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회사를 흑자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추구하면서는 시장에서 독보적이고 경쟁력 넘치는 우리만의 무엇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금 압박에 시달릴, 시달릴 마음에 단단한 준비 없이는 창업 후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문제들에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경험한 이 모든 자금의 수혈 이후 우리 재무제표상의한 줄로 표시된 결과는 아직 순 손실입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베로웨이 시스템즈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범하고 공격적인 투자 없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나 아기 유니콘 선정 혹은 다른 어떤 형태로든 자금의 압박이 잠시 해결된다고 해서 마음에 끈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결국 투자자든 정부의 지원이든 성장을 위한 일시적인 수혈이자 시간 벌기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성장의 동력은 내부에서 검증되고 또한 키워나가야 합니다. 만약 자금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언제든 더 이상 끌고 나가지 않겠다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격렬한 자금의 압박이 위기를 뚫고 나갈 힘을 배양하는 가장 적절한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림을 개선할지 어떻게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작년 말 어, 저희는 베로웨이 시스템즈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자금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정도의 매출을 경험했고 올해는 재무제표상 영업이, 영업이익이 날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는 베로웨이 시스템즈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고 레드프린팅 온라인 사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부의 타격으로 기대했던 매출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인해 회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던 부분, 단기간에 여러 회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에너지의 분산, 또한 방만한 인력 운영, 나이키 리테일 마케팅의 전략 변화에 따른 후속 대책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더욱, 더욱 절실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은 오롯이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패와의 연속적인 만남이고 그 만남 속에서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와 내 직원이 잘 먹고 잘 사는 그저 부자가 되는 소박한 꿈을 꾸어서는 결코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의도를 금방 간파할 것이고 죽지 않고 살 만큼의 돈 정도만 벌게 해줄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 속에서도 버티고 나아갈 충분한 존재 이유를 가진 기업만이 힘을 키워나갈 수 있고 그런 힘들이 축적되었을 때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창업의 분야는 제가 지금껏 경험한 분야와는 전혀 다른 분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일들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터프한 길인지 그리고 그 터프한 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배울 수 있을지 또한 그 속에서 동료들과 더불어 성숙해져 갈지 기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